수가 ax 더하기 b인데, 음. 공력과 지역과 같대요. 음. 그럼 이게 이게 다치역이라는 거고 지역 음. 의력이에요 음. 여기서 자, ax 더하기 b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줄 수 있어요. 먼저 이게 기울기면,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증가하잖아요. 네. 네, 그러면 a가 a가 이거보다 크면, 이거는 이거랑 대응되고, 이거는 이거랑 대응될 거예요. 음. 네. 그럼 뭐 그거 해가지고 3, a 더하기 b는 4 4 a 더하기 b는 아 b는 4 이렇게 해서 하면 자... 4이 0이니까 a는 1 b는 0이 나와요 그 근데 여기서 a, b가 음수를 했으니까 0이 나와요 a b는 그럼 이거는 탈락 그러면 다른 한가지 a가 음수일 때 음수일 때는 음수니까 얘 서로 반대로 연결되겠죠 마이너스 3a 더하기 2는 4 4a 더하기 2는 마이너스 3 이걸 더하면 a는 마이너스 1, b는 1 a 마이너스 2니까 네.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가 존재하니까 1대1 대응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어져야 돼요 제가 무슨 말이냐 하면 어, 이거 1을 그렸을 아, 여기 이 기준이 1이니까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이거는, 뭐, 이런 식으로 될 거잖아요. 네. 근데, 이 부분이 이어져야 돼요. 일리델링이까 빠짐없이 이어져야 되니까, 이게 이어져야 돼요 아까 말하면, 여기 1을 넣고, 여기 1을 넣으면, 글수가 그 같아야 된다는 거죠. 그러면, 그 A는, e. 네, 맞아요. 그래서, A 더하기 4는, A 더하기 A제곱. A제곱은 4. 그러면, A는, A는 2. 이거 지금, 여기 이거랑, 이거랑 기울기가 같아야 될니까1니까 그러면, A가, 마이너스 2 하고, 이중에, 이거랑 똑같은 양수인 이가 와야겠죠. A. 더하기 더하기 a, x 4 4a, 더 6x-1은 6기 a, x 4a-1. a가, 만약에 값을 따를 때는 fx는 a, 마이너스 ax, 4a, 6 x 1 6-ax, 4a-1. 그러면 지금 이게 역함수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는 1대1, 1대1, 대응, 1대1 대응이란 말이니까, 그러면 마이너 a제곱, 하기36이 너무나 크고 a 제곱 이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거 범위는 이렇게 됩니다.